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의 달콤한 1박 2일 여행기. 가화제다. 이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이 영흔도 섬여행기가 그려졌다. 두 사람은 지난주 달달한 연인의 포스를 뽐낸 바 있다. 마트에서 김종민이 카트를 끌고 황민아는 꼼꼼하게 물건을 골랐다. 펜션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복층인데 방이 한 개뿐이다. 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. 뜻밖의 상황에 황미나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. 김종민은 오해야 진짜 몰랐다라고 결백을 주장 웃음을 자 안했다. 김종민과 황미나는 지난주에 이어 연인 포스를 물씬 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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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해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진심으로 대하면 이 사람. 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. 표현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. 연애의 맛 김종민, 황미나. 서로의 진심 확인. 사진. 슬래시 TV 조선. 황민아도 김종민에게 나한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. 이에 김종민은 나만 힘든 부분이 생기면 상관없는데 상 대방도 힘든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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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시정일보 김수연 기자 연애의 맛 김종민이 황미나와 연락을 안 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.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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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말하며 촬영이 황미나를 만나러 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.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일할 때만 만난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라고 전했다. 이에 황미나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김종민은 황 민아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. 김종민은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 제작진들이 황민아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했다. 그리고 가을에 결혼을 할것 같다는 식의 기사가 나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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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민은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연예의 맛에서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했다. 김종민은 내가 계속 촬영을 해야 하니까 통화가 쉽지 않았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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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얘기하고 풀고 했어야 했다. 꽁꽁 삼했다라며 후회심경을 밝히기도 했다. 김종민과 황민아는 연애의 맛을 통해 처음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해왔다. 이들은 종민아 커플이라는